안녕하세요 인생과 집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인생이야기로서 살아보니까 세상사 별게 아니더라 또는 부재로서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살아보니 인생 삶이 어떻던가요 살만하던가요 아니면 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던가요 물론 각자의 생각과 처해있는 환경에 따라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서 삶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추구하는 바에 따라 다르고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나이 자랑은 아니지만 벌써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삶은 별게 아닌 것 같다 세상사 그야말로 그렇고 그런 것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후회 없는 삶은 없겠지만 지나고 보니 다 그런 것이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더 많은 세상을 살아가게 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또 어떻게 해야 나중에 후회를 덜 하며 살게 될까, 또 혹시라도 저의 이런 이야기나 경험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끝까지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행복, 건강, 돈, 인간관계 등과 또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 그리고 결혼과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음 6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며 또이 모든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활과 생각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실제 삶에서 터득하고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이론이나 책에서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산 지식이라는 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보이는데 열등감? 그럴 것이 아니더라 라는 것인데 지나고보니 특히 어린시절뿐만 아니라 청년시절 아니 처음 사회에 첫발을 들였을 때까지 뭐 생김새니, 사는 것, 공부, 학교 등 이런 것들로 해서 열등감을 많이 느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전혀 그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열등감은 제게 큰 장애물이었고 제 삶에 많은 지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살아보니 생각과 달리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온 사람이 참 많더군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은 누구의얘기나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스스로 옥죄는 것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정말이지 세상 별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 정말 별게 아닌 것이죠 다 그렇고 그런데 스스로가 하여튼 당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살아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진인사 대천명, 뭐 최선을 다해 살아보라고 라한 것인데 진인사 대천명, 이 말은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한 후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평범한 말 같지만 인생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귀한 말씀인데 다른 것은 몰라도 저는 나름대로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1950년대 어렸던 시기에 태어나서 못 입고 못 먹으며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 청년 시절을 보낸 것 같은데 그러기에 근검 전략과 몸으로 할수 있는 것,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은 다 하며 살았습니다. 군대 생활과 직장 생활에 해외 생활까지 또 여러 사업 등 지금 생각해보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이 정해주는 모양이던데 그러나 남들처럼 큰 돈은 벌지는 못한 것 같으나 그런대로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 순간 그 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그야말로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제 인생 선배들은 주색잡기와 노름만 아니었더라도 잘 살았을 거라는 푸념들을 많이 했었지요 그러나 사실 저희 세대는 그런 선배 세대와는 달리 그야말로 처 자식 먹여 살리느라 노름이나 술 때문에 재산을 탕진했다는 사람은 보지 못할 정도로 모두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벌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제 영역이 아닌 것을 그런데 살고 보니까 이런 게 별게 아닙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 똑같습니다. 다같이 한 세상을 사는 것인데 너무 돈돈하지 마십시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 특별한 차이가 아니라면 정말 별게 아닙니다. 그 돈을 쌓아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번째로는 현재의 행복을 이해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인데 인생은 단한 번뿐이고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천년 만년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나중에 언제인지도 모르는 나중을 위해서 현재를 참고 어렵게 지낸다? 지금 생각하니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게 살든 후회하기 마련인데 이왕이면 후회가 적은 삶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이지 그때그때를 의미없이 보내지 마시고 한순간 한순간도 나에게 주어진 아주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므로 그 시간들도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다섯번째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살라 후회 없는 삶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있고 내가 살아야 가족도 있고 남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는 가족을 위해 헌신한 것이 우리 세대 어머니와 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세상에 가면서 한 번도 계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도 그런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너무 그럴 일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과 후회가 됩니다 또 내가 없으면 가족도 남들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자신을 합리화하라 합리화하며 살아야 하고 자기를 합리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란 원래부터가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각자가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나친 욕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강을 해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기도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나고 보니 헛된 일이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게 현명한 일이고 살아가는 요령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보니 세상사 별게 아니더라 살아보니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 이렇더라 라는 데 대하여 첫번째로는 열등감에 대해서 두번째는 진인사대 천명 세번째로는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네번째로는 현재의 행복을 유의하지 말아라 다섯번째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또 여섯 번째로는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살자 라고 하는 것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다 말하기는 어려워서 가장 생각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린 것 뿐이죠. 그런데 사실 이몇 가지를 지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은 하면서도 성격이 또는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이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인생이고 사람인데 어쨌든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런 후회가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가급적 그런 후회를 줄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더 유익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또 혹시 궁금하시거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또한 앞으로도 참고가 될 만한 영상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